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틀 동안 연습 열심히 하고 지내셨어요? 시카고는 오늘 너무 더워요 날씨가 35도 가까이 돼요 그리고 햇볕은 너무 따가워서 계란 프라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여러분들도 더운데 조심하시고요 지난주에 김지훈 학생이 비디오로 보내줬거든요 너무 절 치더라고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박장에 맞춰서 촥! 오 선생님만큼 쳤어요 주윤이 학생 연습 열심히 한표 너무나요 멋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나도 칠수 있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비디오 보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음표와 심표의 박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음악은 음표와 박자들의 모임 이랍니다 <목소리> 와표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음표를 둘러보도록 할게요. 음표의 모양은 전부 다 동그래요. 모든 동그라미들은 음표랍니다. 음표는 소리를 내지 그런데 음표라고 다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음표는요 네 개의 음표랍니다. 자, 동그라미. 없어요. 그냥 동그래요. 피자 한 판을 생각해 보세요. 동그란 피자,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시죠? 그 피자 한 판, 우리는 이거를 네박자라고 해요. 왜요?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름은 호노시예요. 피자, 전체 피자 한 판이라는 뜻에서 호. 생각하세요. 홀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오는 표죠. 다음은 피자 한 판의 동그라미를 반으로 뚝 잘랐어요. 그러면 몇 박자가 되죠? 네 박자를 반으로 자르면 두 박자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표는 두 박자고요. 이름은 해프입니다 요 반으로 잘랐다고요. Half는 반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엄마가 먹기 싫은 음식을 주면 give me half 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Half는 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다음은 half not인데 아니 까매요. 이 음표를 우리는 quarter라고 하고요. Quarter는 4분의1이라는 뜻이에요. 네개 중에 하나. 그럼 네개 중에 하나면 몇 개예요? 네개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까맣게 생기는 표는 quarter 4분의 1이라는 뜻이고 한 박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기는 표는 몇 박자일까요? 오!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두 박자 No,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옆에 작은 점이 보여요? 네, 그 작은 점은 까만 음표 하나하고 똑같아요 까만 음표가 몇 박자였죠? 한 박자 그리고 해프노트, 해프노트 note, 몇 박자였죠? 네 개를 반으로 한 해프니까 두 박자죠 2 플러스 1 is 3세 박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음표는 세 박자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다티드 해프노트 이라고 불러요 해프노트이긴 한데 점이 붙어있죠 d o 이라는 말은 점이에요 그래서 점이 붙은 h a l n o 라고 d o t t e h a n o 라고 불러요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h o n o 박자 이건 까만는표 q u a r e n o t 박자 이건 h a 박자 그 다음 이건 다티드 해프 노트 점 있잖아요. 그죠세 박자 자 그럼 선생님하고 더셈 뺄셈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노트를 보고 박자를 계산하셔야 해요. 아셨죠? 자 갑니다. 준비되셨어요? 1아4 plus, two 2 l u s 1. 7.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7이죠. 어, 왜 4예요? 홈노스는 4잖아요. 4박자. 그리고 헤프노스는 2박자. 그리고 까만 쿼럴노스는 1박자. 그러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7이죠. 그죠? 피아노를 잘 치려면 산수도 잘해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잘한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음악을 굉장히 잘했대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좀 어렵게 할 거예요. 이건 오, 좀 어려워요. 그쵸? 첫 번째 루트는 half, two count. 두 번째 루트는 까만 거, quarter, one count. 그리고 세번째 0은 점이 있어요. I d 4,000. 4 0 t h 2 plus, 1 p 3 plus, u r 그러면 4. plus, 3 plus, 4. 3 p l u 요 plus, 3 p u s 3 plus, 3 plus, 3 plus, 3 plus,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자 그럼 다음은 쉼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음악은 소리를 내는 음표와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정해진 박자만큼 쉬는 쉼표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쉼표를 더 좋아해요 왜요? 쉬니까 여러분들도 학교 안가면 좋죠? 쉼표도 정해진 박자만큼 쉬어야 해요 그냥 내가 쉬고 싶다고 쉴수 없어요 자, 그럼 쉼표의 길이를 한번 둘러볼까요? 첫 번째, 천둥, 봉개처럼 생겼어요. 따라 그리기도 힘들어요. 이건 빠르다는 뜻에서 원 카운트, 한 박자입니다. 그럼 이름은 뭘까요? 쿼터. 왜요? 아까 한 박자 음표가 뭐였죠? 과를 놓은, 4분의 1이라는 뜻에서 쿼터 놓으셨죠? 그러니까 quarter rest. 얘는 quarter rest. 다음은 두 박자. 아하 모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모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두 박자. 그럼 이름이 뭘까요? 두 박자 음표의 이름은 뭐였죠? have not. 그러니까 얘는 have rest. 자, 다음은 세 박자 없어요 왜요? 모자에다가 점 찍으면 되지 않나요? 아까 다이를해스노 처럼? 그러게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래요 그런 신표는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리래요 2 플러스 1 이상하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건 또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네 박자 심표예요 얘가 제일 헷갈리는 심표랍니다 왜냐고요? 비슷하게 생겼죠? 뭐랑? 두 박자 심표랑두 박자 심표는 아까 모자였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뒤집으면 네 박자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 모자가 네 박자인가? 뒤집은 게네 박자인가? 뭐예요?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항상 헷갈려해요. 기억하세요. 모자는 두 박자. 모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네 박자. 자, 이제부터 신표도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신표는 조금 더 쉬워요. 왜죠? 세 박자짜리가 없잖아요. 두 박자랑 네 박자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볼까요? 얘는 한 박자. 왜? 손등처럼 빠르니까. 그럼 얘는 네 박자. 모자 거꾸로니까. 그럼 다음은 이거겠네요. 모자, 그럼 몇 박자죠? 두 박자.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보지 말고 외워서 하세요. 아, 가나 다가 있어요. 자, 가랑 같은 모양의 음표는 무엇일까요? 1, 2, 3 중에서 골라보세요. 오자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랬죠? 내박자. 어, 얘기했어요. 그럼 내박자 음표는 어느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오는 표, 피자 한판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3번이죠 그리고 나는 천둥, 본게 빨라요 한박자니까 한박자랑 같은 음표는 까만음표 1번이에요 그럼 다는 모자니까 두박자 그럼 두박자랑 같은 음표는 2번. 두 박자니까 2번인가요? 아니죠. 해프 노시라서 두 박자고 그냥 2번이 된 거예요. 어땠어요? 좀 쉬웠나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요. 자꾸 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해요. 그런데 쉼표랑 음표의 박자를 잘 알아야지만이 피아노 치기가 쉬워요. 쉼표를 rest라고 하고요. 음표를 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와 레스트 박자를 잘 구분하셔야 다음부터 선생님이 피아노를 레스트와 노트를 보고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동안 열심히 외우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틀 뒤에 뵐 거예요. 안녕